嗯哦冇冇位喎等等那个蛋挞是吃马卡的吧我在韩国没有吃过比马卡好吃的蛋塔不一样啊我香港的颜色也不一样哦对下面的下面是<笑><笑> c o o k i e 嘛澳门是 p a s t r y c o o k i e 的比较好 심마 어... 따뜻한 거요? 네! 저는 단호박 라떼 하나 주세요. 아, 뜨겁게 드리면 될까요? 다 따뜻한 걸로? 네! 네! 만 9천 백원이야 네! 네. 39, 괜찮은데. 엄청 맛있다. 쟤 차지. 쟤 차지. 쟤 차지. 쟤 차지. 쟤 차지. 우 차지. 쟤是지쟤 차지. 쟤 차지. 쟤 차지. 쟤 차지. 쟤 차지. 쟤 차지. 쟤차 고추나 응, 음, 거의 거의 거의.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씨가 이러면 거의 무조건 차가운 거 마시거든. 근데 홍콩 마카오는 그 따뜻한 거 많이 마시잖아. 홍콩 사람 언제든지 다. 어, 우리는 겨울에도 겨울에도 차가운 거 마시니까. 이번에 왜? 아, 그럼 맞춘 거지. 다 따뜻한 거 하니까 혼자 차가운 거 하기 좀 그래가지고. 네, 지금. 어메이징 파크 왔습니다 먼저 터아 부친의 비엘 근데 우리 먼저 터로도 아... 하하하하 수 뭐? 수프 뭐? b a why can't you s e e I just want to know the truth. Do o die? Is it me or is it you? u y a I v e 可以可是上不来我哈哈哈哈 d b y e 哦差差少少即可以就咁話快啲話佢咯哦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哦再来再来别的别的别的嗯有吗这这个白一三哦哦小心哦哦哇好多好多好一这一这多好多好你好多你多你多你你好你你你你你 아, 이 타이정 장어나 어? 표사나는데줄나야 돼? 와 미쳤다 이거 와 미쳤다 줄 보소 진짜 여기가 진짜 의정부 포천 사람들 다 모였네 지금 한도도 천안 사이, 안생 할래? 가지 반차 웃겨. 하나, 둘, 셋. 잘한다, 잘한다. 아, 우리 내딱 같이 하면 좋겠다 이거. 음, 너무 멋있어서 한 번만 더 보여줘. 이 자, 하나, 둘, 셋. 와, 짤라 이거. 강재, 내 거. 오, 옛날에 무용을 배웠어. 배웠어. 아, 진짜? 아, 보는 사람, 어, 이상한 사람. 맞아,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어, 우리 셋이 정상. 여기 비정상. <웃음> 아, 감사합니다. 물티슈도 좀줄수 있어요? 아, 여기 나와 주세요. 채자치즈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치즈? 괜찮아요 네, 아, 네. 예. 매운 간다 한번 먹어봐 오네 소스가 다르려나? 무 차이가 있어? 지금 아, 너무 평온해 약간 휴, 휴가 온거 같아 진짜 이게 어, 힐링 힐링 힐링 되는 거 같아 진짜 이게 타람 없이 우리만 이렇게 먹으니까 밥을 항상 이제 4시에 먹어야 되겠다 점심을. <웃음> 아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여기. 바람이나 안 가려도 내 마음은 언제나 봄. 이런데서 사진 찍으면 이쁜데. 한성이 어, 들어, 들어. 뽑아, 뽑아. 하나, 둘, 셋. 여기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걸린다는데. 우리 빠른 걸음으로 가야 돼.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오, 요염해, 요염해. 오. 아, 지 아,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진짜 여기 빨리 와가지고 돗자리 깔고 여기서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와, 여기 너무 평안하고 좋다. 하라하라하라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 마무리는 하 <웃음>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웃음>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외쳐주시죠. 자. <웃음>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